총천불천 1000불, 불을 딱받겼습니다천 불, 네, 120만 원이죠. 천 불을 90일 동안 스테이킹했어요. 90일. 그래서 총 얻은 보너스가 41달러입니다. 41달러. 네. 이게 연 수익이 16%인데 네. 연 수익률 16%에 3개월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여기 4% 네. 그러면 4%니까 대충 맞죠? 1000불 박아 놓고 40불, 근데 제총 잔고는 여기에서 1040불이 아니고 지금 한 1400불이 됐어요. 1400불, 네, 한 1400불, 1500불 정도 된것 같아요. 1400에서 1500, 네. 일단은 시아르토큰 자체가 많이 올랐고, 시아르토큰 어,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얼마 전에 MCO, 시아로 스왑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시아로 한 시아로 한60 그리고 MCO 토큰 50한 어, 요정도 가격 됐던 것 같은데 네, 600불 500불 요정도 요 정도 범위 네, 400불 약간 요정도 비율로 제가 스테킹을 박아놨었는데 요 400불짜리 MCO 토큰을 예, 시아로 토큰으로 아까 스왑을 했죠 저번 달에 그래서 여기에 보너스 물량 20%를 더 받았습니다 수왑 보너스 물량 그래서 지금 1불이 1400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스테이킹을 풀어 놓은 상태고요 원래 이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1불 더해서 지금 1500불 정도 있는데 이거 MCO 카드 있잖아요 MCO 카드 예전에 네. MCO 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CRO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살짝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 발급이 그래서 카드가, 카드 발급이 풀릴 때까지, 네, 카드 발급 풀릴 때까지 일단 c r 로 토큰 홀드 하고요. 이거 소프트 스테이킹 받아 놓을 겁니다. 소프트 스테이킹. 소프트는 아까 3개월 제가 스테이킹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기간이 없어요. 소프트는 그냥 우리 유동성 풀 공급하듯이, 어. 여기서 에 그냥 그 갖고 있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스테이킹이 쌓이는데 이자율은 좀 낮아요. 근데 자유롭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그 유동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슈프트 스테이킹을 하면서 그 CRO 카드 발급 그게 오픈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카드 발급 받고 실제로 사용하기 수월한지 이거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좀 좋은 게 카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CRO 토큰을 또 스테이킹을 해야지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스테이킹 푼거 소프트 스테이킹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제거돈더 보태 가지고 어 카드를 발급 받을 건데 지금 한 200원 정도 되나요? CRO 토큰이? 이 정도 되죠 200원 되죠 그래서 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어치 네, 200만원어치를 어, 스테이킹을 하고 이 네, 카드를 발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좋은 게 이게 스포티파이랑 넷플릭스 프라이머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고 어,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제가 한 달에 17,000원씩 결제하거든요 17,000원 네. 근데 이 카드로 하면은 페이백을 줘 시아로 토크 얼마만큼? 1 7 0 0 0원 없지 만큼 네.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값은 공짜로 버는 거예요 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만이라도 공짜로 보면 어 이득이다 어, 그렇게 좀볼수 있겠죠 이건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스트리밍 서비스구나 네. 잘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비자카드 비자 카드 가맹점에서 모든 거다살수 있고 네.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넷플릭스를 보면은 넷플릭스 구독료만큼 시아로 토큰을 주니까 아, 이거만큼 개이득이 어딨어 어, 그쵸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 이 오픈 되면은 저 이거 넷플릭스 지금 꽁돈 나가고 있는 거 어, 바로 그냥 네. 저걸로 전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 할때 제가 오, 이거 카드 발급 받을 때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어, 요거가 아마 200, 200만원인가 그러, 그러니까 여유되시는 분들은 한번 카드 발급 받아서 결제해 보세요 제가 레퍼럴 어, 링크 드릴게요 레퍼럴로 어, 하면은 레퍼럴 링크로 카드 발급하면은 예, 50벌, 50, 50불씩 드린대요 50불 예, 50불씩 아마 보너스 물량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야? 아무튼 나중에 오픈되면 다시 한번 좀 네. 이거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